국민가수 박창근이 신곡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박창근은 1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어린아이를 발매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닮은 목소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며 노래하는 아티스트 박창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곡입니다. 가수이자 작곡가 진민호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박창근 공식 sns 및 nch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어린아이 커버 이미지가 공개됐는데요. 박창근이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커버 이미지에는 바퀴가 찌그러진 채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자전거와 공명 어린아이가 담겨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감성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1999년 데뷔 후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속에 마침내 만개한 박창근의 스토리와 내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박창근의 미성과 진민호의 감성이 만나 이루어낸 멜로디는 때로는 속삭이듯이 때로는 강렬하게 존재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창근은 어린아이는 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악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창근은 지난 7월 ep 리본을 발매하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아날로그 감성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2022 전국투어 콘서트 박창근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일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